안녕하세요 서영아 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날도 겁나 더운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그 이유는 자이 더운 날 하면 생각나는 그림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아 달리 그 기억의 지속이죠 예또 발쓰는 메모리 아그 작품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 볼 때마다 참이 조그만 그림이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 그, 그 그림 보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없으셨나요? 저는 그 그림 볼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게 정말 치즈가 저렇게 녹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어, 뭐 어찌됐든 뭐, 뭐 시도도 안 해봤었는데 오늘은 한번 그거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웃음> 자 이렇게 한번 치즈를 실제로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밝은 색깔이 얘가 바로 얘가 아망베르 치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르니까 한번 체다치즈도 한번 가져 봤는데요. 체다치즈는 이렇게 치토이뭔색깔이야 치즈 색깔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그 치즈 색깔 한번 녹나 한번 보죠. 진짜 어떻게 녹나. 태양빛 아래 오늘 날도 뜨거운데 아잘 됐어 아주 자 한번 녹아보아라 달리말대로 태양빛 아래에서 얘들 녹는지 안 녹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아 진짜 먹고싶다 자 현재 시간 오후 2시 4분 바 온도는 이런 음. 온도는 30도 입니다 기온 30도 맛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녹을까요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1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녹을 생각을 안해요 언제 녹을까 이 분이 지난 대학도 녹을 생각을 하네요. 살바도 달리가 이 그림을 1931년에 그려서 완전히 거의 슈퍼 스타가 됐죠. 이 그림은 되게 조그매요. 진짜 33cm에 21cm가 22cm가 밖에 안 되는 작은 그림인데. 아, 그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 이거 완전히 메가톤급, 원작 폭탄급 그, 그 그림이었거든요. 아마 이 달리가 물론 그전에도 좀 유명하긴 했었지만은 이 그림으로 기억의 지속 이 작품으로 그냥 살아있는 거장의 위치에 올라갔죠. 절대 무시해서는 안될 그런 그림이고요. 아, 달리가 또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사실 사실 달리는 작품 설명을 잘 하질 않았었는데요. 사람들이 이 그림 가지고 뭘 그린 그림이냐 이렇게 시계가 녹아내리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무슨 수각 공식이 들었느냐 아 어쩌면은 여기에 아인슈타인의그 상대성 이론을 보고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그리지 않았을까 막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랬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달리가 이후에 이 작품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자기는. 태양 비달에서 녹고 있는 그 까망베르 치즈를 보고 그렸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까망베르 치즈하고 혹시 모르니까 해서 체다 치즈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러시아의 그 화학자인데 사실 그 사람이 벨기에 출신이거든요. 벨기에 출신의 그론 화학자인 일리아 그 누구야, 일리아 프리고진인가 하는 그 사람이 아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달리한테 막 편지를 써서 물어보고 했었는데. 때 달리가 답장으로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빛 아래서 녹고있는 까망베르 치즈를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고 아마 다들 거기서 멘붕 왔을거예요 어, 이거 달리 그렇게 섭대 듯한 사람 아니구만 <웃음> 이 더운 날씨에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치즈는 여전히 녹을 생각을 하네요. 너무 안 덥나? 스페인이라서 그런 가 언제 녹을 거야, 도대체? 녹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너가라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녹아리! 녹아리! 아 이런 날은 그냥 녹아리야, 시원한 맥주나 앉아 그냥! 아무래도 안 녹을 건가 봅니다. 음, 이게저이 녹는 거 기다리다 오늘 하루 다 가겠네, 이건 세상에나...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아, 녹아래 맥주! 근데 녹아래 소중인가막걸린가 양주는 아닐 텐데요.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아무튼 달리 형님 참 대단해요. 저는 사람이 살면서 참 자기 인생에 못 해본 거 하나 참그 후회되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정말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달리 형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실제로 만나봤었으면 가 하나 어떻게 했었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요. 살벌 달리가 1981년 1월 달에 아니 89년 1월 달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저도 그볼수 있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89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 <웃음> 그래도 응? 부모님 졸라 졸라 졸라가지고 스페인 가서 문제는 저는 그때 살바도 달리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 고객도 몰랐고 네. 저의 최고의 영혼 메칸도브이였죠 <웃음> 아직도 안 녹네 언제 녹을래 자 오늘의 결론은 우리나라 태양 여름 태양 아래서는 치즈가 작품처럼 녹지 않는다는 거 어쩔 수 없네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봐야겠습니다 2 0이이 기다리도록 아직까이안 녹고 있어요 끝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치즈하고 게다 치즈하고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보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 왼쪽이 가방외로 치즈고 오른쪽이 체다치즈고 자 누가 누가 먼저 녹나 어떻게 녹을까 궁금해 죽겠네 자한 30초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녹을 생각을 하는 치즈가 안 녹는 건가 에잇 30초 만더 달려볼까요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웃음> 폭탄 터지는데... 완전 무슨 막... 용암 터지듯 터지는데요. 대박. 대박. 대박. 대박. 1분 돌리니까 난리 나버렸습니다. 자, 이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우와... 자, 어때요? 왼쪽이 까만 벼러 치죠? 오른쪽에? 제다 치죠. 글쎄 까망베르치즈가 좀더 예, 체다치즈는 너무 심하다. 아무튼 전자레인지에 돌리니까 녹기는 녹네 우리나라 태양빛이안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웃음> 달리 형님 아, 대단히 태양, 태양빛 아래에서 녹는 까망베르치즈를 보고 그 영감으로 넣었다? 아, 아닌 것 같은데 좀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